자, 드디어 마랑이 한국 최강소방 선발대에 출전하게 됐습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강북소방서에 근무 중인 소방교 장기락이라고 합니다. 네, 오늘 마랑님이랑 이제 대결할 예. 친구를 데려왔습니다. 어, 어, 예, 반갑습니다. <웃음> 자, 멋있겠죠몇 등? 아, 서울시에서는 1등입니다. 아유. 1등분을 데려오셨어요? 네. <웃음> 저 친구는 2등. 아, 1, 2등분을 데려오셔가지고 나온 처음인데. 네. <웃음> 이 최강소방 선발 대회가 뭡니까? 이제 현장에서 필요한 이런 능력들을 소단위로 겨루면서 이제 대결하는 건데 진짜 나올 법한 구조 활동들을 좀 재미나게 좀 대회로 만들어서 이 소방 대원분들의 동기부여와 경쟁을 통해서 또 우리 성장하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최강 소방 선발 대회 심판관으로 두분 모셨고요 반갑습니다. 서울 대회에서 1등하신 우리 대원님과 이제 대결할 건데 아 지금 소방 어떠세요? 아 어, 굉장히 떨림이고 긴장됩니다. 너무 지금 빡세게 하려라 그래요? 그냥 빡세게 해. 야 <웃음> 3 2 1 2 3. 체력을 절수고 수를 챙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구간이라서. 해주시죠. 1분 6초인데 시즌 때였으면은 이게 좀 기록이 안 좋은 건데 그래도 좀 많이 셨고 <웃음> 아니 1 0관으로서 <시방관없어요>. 변호를 하세요 <웃음> 얘기해 주세요 몇, 몇 초죠? 네 1분 6초 어, 오케이 어떤가요? 다소 아쉽다 다소 아쉽다 이게 보기에는 다르게 코스 끄는데 저항이 있어서 좀 놀랐습니다. 그래도 달리기는 자신이 있어서 이곳에서 기록을 맞춰야겠다 생각했죠. <웃음> 이 부분은 이 많은 게 굉장히 기술을 요구하더라고요 이게 타이트하게 말려야 되는데 자꾸 저헬프 스쿼트 자세로 있으니까 데테이드의 석회가 시작돼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이게 잘 말려야 되는데 갑자기 안 말리니까 조급해져서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<웃음> 와, <이게> 뭐야 이 <웃음> 뭐야? 아니 처음 하는 사람 치고 족발 하는 거야 진짜로. 권재준 반장이 1분 6초 그리고 마랑님이 1분 52초. <웃음> 야너 서울대 때보다 더 빠르냐 어떻게? <웃음> <웃음> 3 2 1 시작. <웃음> 이두 번째 경기는 그나마 자신이 있었어요. 그리고 이제 산소통을 벗고 사람 모양의 인형, 80kg 정도 되는 무게를 어깨에 짊어들어야 되는데, 이 어깨가 잘못 메인 거예요. 그래서 한쪽으로 무게가 쏠려 있고, 제 다리는 계속 무거워지고 있고, 진짜 죽어라, 달렸죠. 힘이 다 빠진 상태 악력과 체력이 다한 상태에서 딱 올라갔는데 손을 뻗으면 어깨가 다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도 방법이 없어 그래서 오른손을 뻗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좀 부상이 왔고 너무 힘들었어요 권재준 반장이 1분 23초 그리고 마랑님이 1분 사실 그 에도 사다리 올리는 게 가장 어렵다 그러더라고요. 근데 저는 한 번에 척척해서 대원분들께서 진짜 많이 해주셨어요. 왔다! <목소리도> 아 그리고 계단 오르기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가장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도 저는 이제 언덕 오르기도 많이 했고 그나마 가장 단순한 달리기라서 걱정을 많이 안 했는데 이게 신기하게 딱반 올라가자마자 다리에 마치 총이 맞은 것처럼 아예 움직이질 않더라고요. 이 악물고 했어요. 이때는 아무 생각 없었어요. 그냥 계속 계단을 오르자 오르자밖에 없었어요. 이거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.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숨이 톡톡 막히면서 그냥 온갖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만약에 내가 언더 고르기나 훈련을 따로 하지 않은 상태라면 절대 완성 못했을 거예요. <목소리> i g o a get n the c o k you o I got all that anthem Come back in w i t e c a that had a l got anthems and b a n d with a s t r s Getting a b i like my name was Miranda i o n get dead i a l i g o n get d a in live One more time, this is forever Remember the legend, he never g o n die, yeah I'm g n a t dead in a live, i g o get dead in a live i g n t dead in a live, g o t dead in a live, yeah I'm gonna g e dead in a live, I'm gonna get dead in i v 치고 눕는 순간 블랙아웃 되는 것처럼 그냥 모든 기억이 사라졌고 특히 제 대퇴사두 아퍼벅지는 축된 상태에서 이게 이완이 되질 않아서 너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. 산소 드릴까요 산소? 안 아, 됐습니다. 지금 어떠세요? 괜찮으세요? 다리, 응. 다리가. 네. 다리가, 몇 다리가? 번을 해도 끝날 만한 시간같안 돼. 돌덩어리 돼서. 힘드네. 이안 풀려. 어, 마랑님이 일단 연습도 이렇게 별로 안된 상태인데 아예 안된 상태인데 너무 잘하셔가지고 깜짝 놀랐고 일단 뭐안 해본 것도 풍기지만 아 진짜, 와, 진짜 대단한 것을 하고 계신다는 거에 대해서 지 약간 좀 격을 느꼈고 네, 코로나 때문에 어, 올해는 서울 안전 한마당이 온라인으로 개최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 정말 좋은 컨텐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게 컨텐츠로 제공해 주신 우리 광고. 선생님들 진짜 오랜만에 엄청난 운동을 한것 같아요. 운동량이 야 아, 진짜 스트레스 수치 한계를 뛰어넘어서 아 진짜 오랜만에 훈련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. 실질적으로 소방대원님들이 어, 재난이나 위급한 상황에서 진짜 필요할 수 있는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.